이쁜이 어디있을까? 우리집에가서 개잡에다가 뭐지? 맛있는 감자튀김 찍어먹자 물론 감자튀김은 넣어지만 일로와 딱돼싱! 반갑습니다. 작가며 방송에 오신 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빰빰빰 왜대바데네 실행을 했는데 안 나오는 걸까 화면에 구독! 오오 감자기 아샨 데바데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어어야어야 야. 뭐야 뭐야 약하는 거야 뭐야 어야 못 보겠어. 넘기죠 <웃음> 넘겨! 구독! 대바대 방송, 대바대 안 켜지, 안 돌아가면은, 그냥, 포기하고, 오, 야. 포기하고, 로리나 돌릴까? <웃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어어어 아야, 아프겠다. 오, 야, 브랜드가, 얘가 브랜드 느낌 나는데. 손에서 불쓸것 같은데. 근데 약간 성장 촉진자였나 본데 어 이거 이따구 생겼어 어 <웃음> 이거 왜 이따구로 생겼어 이거 꼭 봐야 돼요 어 갑자기 정우 감정몰래는 이런 씨. 구독 됐다 어 좋았어 다음에 도움만 튜토리얼이 있거든요 튜토리얼을 해봅시다. 생존자, 살인마. 생존자 살인마, 생존자 살인마, 생존자 살인마? 생존자. 하나하나 해보죠. 안개 속에 도달한 것을 환영합니다. 데드 바이 데드라이트는 4명의 생존자들과 1명의 무서운 살인마가 희생제를 치르는 비대칭적인 게임입니다. 생존자로서 당신의 주된 목표는 희생제를 퇴출하고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아남는 것입니다. 뭐야, 나 암키야. 발전기술이. 이게그 유명한 발전기인가요? 발전기 <웃음> 잠깐.. 말하면 <마르면> 안 돼. <웃음> 아, 클릭꾹 누르면 되나? 아니면 클릭꾹 누르고 있으면 되네. 오, 됐다. 오, 시프트로 뛸수 있구나. 열자, 열자. 오, 오, 오, 오, 오, 오 야, 뒤에서 갑자기 누 뛰어 오는거 아니지? 아니 여기 문 열었는데 누 뛰어 나오거나? 야 소리가 왜이렇게 리얼해 이 게임? 대대대바드 되게 소리가 되게 리얼하다? 아내대바드 너무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도망가! 아 스킬 체크 탱성자가 특정 행동할 때는 스킬 체크를 수행해야 됩니다 어 오아 이게 스페이스바로 하는 거군 좋아좋아 제가 좋아. 이런 것도 잘르려거든요 연판 즈님 어서오세요 어, 아! 맞습니다! 아야 잘못 눌렀어요 죄송합니다 아 이거 터져버렸네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 타이밍 잘잘 맞춰야되는데 역시 박치작강 오케이 저거 색깔있는 부분에 맞추면 더 많이 오르는거죠 오호 한번 맞춰본다 도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전! 아! 아깝다. 이, 아깝다. 조금만 더 늦게 했으면 됐을 텐데. 너무 빨리 했다. 근데, 개 무섭다. 어, 씨. 아, 나, 구경하다가 씨터졌데 아, 제발. 그냥 이거 무난하게 빨리 수리하고 넘기죠. 호 근데 이번에도 터졌으면 큰일 날뻔 했네. 열심히, 열심히, 고치자, 고치자, 고치자, 고치자. 됐다. 달려서. 뭐야. 살인마. 최대한 많은 생존들을 죽이려는 잔혹한 살인마들에 대해 당신의 희생을 설명 못 합니다. 어. 못했어 오지 마요 주세요. 어 아, 잘못했어요. 잠깐만요. 방 누구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시점 변경 못 합니까? 이거 꼭 내가 뒤돌아야 할수 있는 거야? 은신 살인마에게 당신 위치를 알리는 것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 어떻게 앉아? 너도 혹시 아 이거랑 이거 어. <놀람> 정글 숲을 지나서 가자. 어, 어, 그럼 여기 있으면 막 오면 뒤질 것 같은데? 이거는 대바데라는 게임이에요? 타린마의 판잣집을판잣집에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저 안에 들어가라는 거야? 나보고 지금 호랑이 굴이 미쳤어? 미친 게임? 가까어깨가 근데 아니 길이 막혔는데? <웃음> 어 붉은 극기자국들과 사막의들 어 엄마. 아 안녕하세요 꿈을 꾸는 불입니다. 응원해 주세요. 좋은 꿈 꾸세요. <웃음> 이 계단은 지하실로 향하는 계단입니다. 어쩌면 지하실에 생존에 필요한 물건들 찾을 수도 모릅니다. 야, 근데 이거 우지끈 하는 소리 안 내면 안 될까? 나 우지끈 하는 소리 이거 굉장히 싫었는데. 어 미안해. 오, 쌍 저기 갈고리 걸릴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거, 거, 걸릴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이건 정말 악취미시네요. 여기 집주인분. 살인물로부터 숨으세요. 어... 어, 어, 문 열어. 문 열어. 잠깐만요. 오지마. 어, 깐만요 잠깐만요. 잠잘못했어요요요 꺼져, 이 새끼야. 안 아, 돼. 네. 아, 아, 아, 아, 아. o 어, 이거 소리가 너무 리얼한데. 실행의 갈고리. 어. 탈인마가 앞에 있는데 꼭 지금 탈출해야 돼? 이 아, 자. 아, 야. 이 자. 아, 야. 이 자. 아, 야. 오,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아, 오, 감사합니다, 주님. 이거, 데드 바 데드 바이, 데드 라이트? 데바데입니다. 후! 건강 상태. 아, 오케이. 저기요,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다 아야, 아파라, 아야, 아파라. 아, 정말. 아무리 작가님 좋아도 그렇지요. 어, 저기다 박제 생각을 하고 있어. 빨리 이거 따서 치료하자. 이런 데서 갑자기 달려오는 거 아니지? 차도 당한 게 많아가지고. 됐다. 이야, 치료하기. 슥, 싹, 슥, 싹, 슥, 싹, 쓱 싹. 깜짝. 실이 놀랐잖아, 이 새끼야. 아니, 씨. 실이 더 반응하네, 이런. 씨. 깜짝이 놀랐네. 아니, 시리 시리 아까도 갑자기 켜지네. 무섭네. 시리 들어가 있어. 됐다. 오. 근데 이거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어쩌라고? 제가 이제 어쩌라는 거야 대체? 아니야 어쩌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말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이, 이 새끼야! 이게 예. 어어어어어어 어, 어, 깜짝 어, 어, 어, 엄마 아, 구하라고? 근데 대부분 이거 보면은 제가 구하다 뒤지지 않아요? 나도 잡힐 것 같은데 그 외자 유기망한 짤 있잖아 형! 나 구하러 왔구나! 아니 나도 잡혔어! 이짤 있잖아 나도 잡히는 거아니야아 설마 튜토리언는데 잡겠어 그럼 뛰어가도 되나? 아 근데 저그 쫄, 쫄, 쫄, 쫄, 쫄았거든요 사실? 쫄, 쫄, 쫄, 쫄, 쫄 쫄았거든요? 이거 너무 게임이 생각보다 그래픽이 훨씬 많이 좋은데 너무 무서운데 조금만 기다려! 금방, 금방 빼내줄게 어씨 나 무서워 죽..디지겠어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이, 하고.. 치료해줄게 딱 떼! 어 덩어리 딱 떼! 어이구야 미안해 어이구야 여드름 터졌다 어이구야 여드름 터져버렸다 어이구야 아이구야, 아이구야 또 터져버렸다 <웃음> 아니 아이구야 이거 야 어이구야 어이구야 고이 아니야 고이 아니야 고이 아니야 고이가 아니에요 됐다 호!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여드름 안 터지게 잘 짤게 어? 호! 됐다 됐냐? 게임이 안되던데 나만 안되나? 저는 잘 돼요 근데 제가 유튜브 자체에서 키는게 아니어서 오케이 풀이해버려 이샤 이거 틀리면 큰난다 호호호 호! 할수 있어 잠깐! 어? 저어도 박자 게임은 많이 했었잖아. 물부 게임은 몇번 했는데. 호! 됐어. 할수 있어. 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하여, 하여, 어서와요. 할수 있어, 잠깐. 할수 있잖아. 스페이스바를 몇번 쳐봤는데, 지금까지. 어? 됐다. 달려, 달려, 달려. 아, 어, 희생 탈출하기. 어. 아, 비상탈출구. 어어어어어어어 나는 아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하요 하요 어서요. 잠깐만 내려. 아니면은 선택 목표 뭐 비상 탈출구를 선택. 이거 튜토리얼은 살인자 안 쫓아오겠지, 님데아 쫓아오면 조제 거야. 아, 여기다 이거 아님? 이게 이게 탈출 구 아니야? 근데 시형 이게 탈출구인지 죽으러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왜 죽으러 가는 거 같지? 오 됐다. 블러드 포인트 획득. 이거 살인자를 해볼까요, 그러면? 은 살인자 좀 징그럽게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엔티티 명령. 어, 어, 어, 어. 잠깐만, 이거. 야, 이, 자. 아우, 얍시, 피... 오, 야, 오, 오 야, 좀, 쩐다. 잠깐만, 이거 어떻게 들죠? 아니 그짜야야야아 스페이스 봐. 있짜? 집에 가자. 아 나랑 친구하자. 저가 어, 어디서 걸어야 돼 여기다. 있짜? 그냥 걸어버려 어우 야피 장난 아닌데. 그럼 케찹을 생각합시다. 난케찹을 생각하고 있어. 자기 생각 내자. 이건 케찹이다 케찹이다 케찹이다 케찹이다 케찹이다 케찹이다 케찹이다 케첩이다 어제 어제 소떡소떡에 발라 먹은 케찹이다. 아어 오케이, 음... 돌진 공격? 아... 공격 버튼 길게 누르면 돌진할 수 있다고? 그게 사람이 어딨죠? 어딨을까? 어딨을까? 저기 있네... 돌진을... 잠깐만 언니 공격 버튼 길게 누르면 돌진할 수있다며안 되는데? 아, 어, 얼구야 말가? 어디가 얼굴? 어디 가려고? 어디 가려고? 어디 가려고? 아이고, 딱대이씨. 음, 사냥말은 추적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음, 사프라란 거죠? 음, 이쁜이 어디 있을까? 우리 집에 가서 개잡에다가 뭐지? 맛있는 감자튀김 찍어 먹자. 물론 감자튀김은 어지만 일로 와, 딱대이샹. 잇자? 됐다 비명소리가 너무 리얼해요 나도 솔직히 그래서 무서워 죽겠어 사실 가자! 우리 집에 감자 튀김 먹으러 이히히히히꼬 꽂아버려요? 어우야 케찹 너 케찹 좋아하는구나? 어우야 한번얻어수 있어 미안하다 발전기 고장 내기 어.. 에, 소리 근데 발전기 소리 너무 크다 잇자? 뭐어떻 해야 돼? 뭐야 때릴수도 있네 그냥? 엔티티님 한명더 올라갑니다 떠네? 막 갈고리를 거세요? 아, 얘네 찾아서 이제 조질한 거지? 애들이 어디 있을까? 얘들아 어디 있을까? 맥, 드라, 드, 와이트, 클로젯 야, 이런 좀 이쁘다 어디 있을까? 꼭 이런데 하나씩 들었던데 여기 있네 이 친구 딱돼이 새끼야 가자 <웃음> 감자튀김 먹으러 가자 감티 감티 좋아해? 나는 좋아해 이자 아유야 케첩 좋아하는이 친구들 정말 이런 거는 부셔버려야 돼 뭐야 어떻게 부시죠? 이거 아까 가까이 가면 스페이스바나오는데안 나오네? 어디 있을까 클로즈하고매그가어디있을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어디있을까내숨바꼭질 정말 좋아하는데 여기 있었이 여기 기 있으면 시시 있으면 여기 있으면 여기 있으면 여기 있을 나 전화 왔는데 구독! 아이고 죄송합니다 전화가 급히 걸려와가지고 일로와 기다렸지 시간을 많이 준것 같은데 가자 이자 어디로 갈까나 어? 저기다가 걸어줄까? <웃음> 이 정도 과다출혈 죽지 않았을까? 원래 뭐야 나 들고 있는 거 아니야? 먹거나? 아, 여기못꺼는데왔네 아, 얼마나 아니, 내가 안든 건가? 들고 있는 거죠? 저 옆에 뜨는데? 이, 자, 너도, 먹, 자. 음성화에서 더 무서운. 탈출구. 어, 누가 도망가려고 하는 거지? 나랑 감자튀김 먹어야 된다니까. 이 새끼들아. 아니, <웃음> 딱대. 저기 있네. 우리 마지막 매그. 맥그야 우리 집에서 감자튀김 먹고 갈래 <웃음> 가자 너도 감튀 먹으러 가자